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대부도에 있는 몇개 남지 않는 노지 캠핑장을 찾아갑니다. 좌측에는 탄도항입니다. 탄도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제가 찾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기 서 아직도 노지 캠핑을 할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와 여기 이제 못 들어가게 하네요 아하 막혀버렸네 음, 제가 찾아가려는 곳은 이렇게 막아놨네요 아 이제 막혀 오늘 또 많이 헤매다가 제가 자주 오는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음... 여기가 대부도 상동백벌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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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완전히 다졌습니다 붉은빛만 이제 슥 보이네요. 그래도 저녁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남사르 습지 상동 갯벌입니다. 저쪽 위에가 전망됩니다. 퇴근하고 왔더니 벌써 해가 지네요. 가로등도 벌써 들어오고 여기는 남사르 습지 전망대입니다. 그런데 어, 여기 물이 빠져서 여기에 길이 이렇게 보이네요. 어, 그리고 여기 앞에는 바다 속으로 펜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 <웃음> 트럭에, 트럭에 이렇게 전부 <웃음> 어, 꾸며가지고 아, 저 혼자 오셨어요? 그, 그 차로? 어, 저큰 차로? 저 혼자 다니고 저도 혼자 다니고아 그래요? 오늘은 오다가 생선 초밥 사왔습니다. So. 음. 몇 년이나 괜찮았죠? 저요? 예. 아, 되게 오래됐죠? 오래됐인 것 같은데 응. 근데도 요즘 이게 저 워낙 저들를 좋아해가지고 시선쌉니다. 네. 제가 네. 시원 보기 드세요 저기입니다 <웃음> 저기. 주 국을 하나 사왔습니다 밥도 주고 김치도 주고 바대기도 주고 이거는 옆집에서 구워서 준 겁니다 무 남자가 이래 컵 깎고 다니고봐아내 친구 실수했네 어? 이 진풍경을 못 보고 간다 내 친구가 응? 음. 아뭐 다음에 또 보면 되죠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음. 시각적인 게좀 필요해요 아 그래서 항상 것도 될수 있는 게 우리 컵 이게 뭐야 이게 공대생이야 <웃음> 직장인들이 여기 펜션에 놀러 와서 안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어, 저기 멀리 영흥도가 보입니다. 와올라옵다니다 아, 올라옵니다. 아, 바깥에 날씨가 밤 되니까 그래도 좀 추워지네요. 원한 다음에, 요걸 이렇게. 이거 조카가 준 건데,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실수했네. 이렇게. 바깥에 바람, 바람이 없어서. 밤고기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펜션에서는 노래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웃음> 저쪽 뒤에 보이는 쪽은 영릉도입니다영릉대교가 보입니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여행 다니시는 거요 제가 혼자 여행은 아니고 차박. 옆에 여기 저는 여성분 혼자 다니고. 혼자 다녀도 네. 저렇게. 아, 여성분 혼자 다니는데 조금 이따 커피 한잔 하세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멍 때려봅니다. 밤에 언제 물이 들어왔다가 벌써 나가버렸네요. 이제 오늘의 캠핑을 모두 마치고 돌아갑니다.